아 생다 커버돼 <웃음> 아줌마들다 <아주머니들> 커버돼 <웃음> 아줌마예요 <아주머니들 다 커버돼. 웃음> 시작 진짜 아, 깍다 네 오늘 남기세지 네. 울티우지 한미 지 한미지 어. 울티배밍디 xin chào các bạn tôi tên là Hâm Mi uh, tôi sống ở Việt Nam hai năm rồi nhưng mà không chăm chỉ học tiếng Việt, Việt không n h i c h t i ơi mà chị <cười> nay và đ a m Bi đều sống ở thành phố Hồ Chí Minh chị hai người gần nhau nên hôm nay đ a m Bi hỏi reaction về nếu may ngày đi cùng nhau. <cười> 어, 내말아이디나 바이하코와 깍 아이돌 몬스타. 언니 몬스타라고 알아? <목소리도> 저도 사실 TV를 잘안 봐서 모르는데 어,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알게 돼가지고 아 베트남에도 이런 잘생긴 아이돌 그룹 있구나. 그래서. 언니랑 같이 리뷰를 해보려고 어, 이렇게 온잘 거예요. 아, 잘 생겼어요? 모른다면서? 모르는데 잘 생겼어. 사진만 봤어. <웃음> 오, 진짜? 오, 대박 대박. 그럼 우리 한번 봐볼까? 봐요 봐요 봐요. 네. 자 준비 시작.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이어폰도 안 끼고 이거 뭐에 소리 안 나와 <웃음> 이러고 <이런 거> 있었어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배터리가 나갔네. 이 여자, 이, 이 여자 사람도 좀 한국인 같이 생각다나 예쁘다 생각했어. 뭐야, 이거? 어? 치키? 갑자기? 응? <웃음> 음? 귀여울 것 같은 느낌이다. 오, 대박 이뻐졌어. 어머나. 누구세요? 봐봐, 잘생겼다니까. 와, 잘생겼네. 어? 뭐지? 이니스프리 광고까지? <웃음> 너무 광고가 많이 들어갔어. 헐, 대박. 오, 여자 너무 예쁘다. 얘몇 명이야, 여기? 다같 좀... 오, 이 사람 제일 잘생겼어. <웃음> 잠깐만. 순간 설렜다. 오, 나름 춤이랑 다 약간. 어, 나 이거 들어봤어. 오, 진짜? 어. 이 춤, 나 뭔가 이쁘네? 으 이거 제일 좋아. 어, 연어 이쁘다. 어, 이것도 어디서 본 거야? 그러니까. 센터. 어, 약간. PMC 닮았다. 누구? 이태인. 아, 이태임? 진짜. 아, 좀 닮았다, 눈매가. 음. 어, 아니야, 좀 달라. 근데 또 얼굴이 약간 긴편갑 거. 기지않어 어, 나 세상에. <웃음> 어, 선트맨 t v 닮았다, 이 사람. 그치. 나도 어. 그렇게 생각했어. 어, 잘생겼다. 오. 어, 저게 핫한 느낌인데? 음. 여자가 근데, 이분 약간, 어? 진주 아니야? 그 한국 여자인데 노래 잘하는 사람? 어? 아! 음, 이거래잘는 사람인가? 그게 뭐지? 아니다 아까 누가 진주 닮았었어, 아까 어? 진짜 이쁘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? 그봐 그러니까 계속 같은 사람이야? 왜 음. 이렇게 계속 얼굴이 막 계속 바뀌는 천의 얼굴이네 어 천의 얼굴 인정해 천의 얼굴이네 어이춤 좋다 어 <웃음> 들어봤어, 들어봤어, 들어봤어 아, 대박 확실히 언니 일을 하니까 노래가 많이 들릴 거야 유명한 거 어, 와, 이거 으르렁, 으르렁 아니야? 으르렁? <웃음> <웃음> 어, 약간 <웃음> 아, 어 근데 제가 진짜 핫한 느낌이다, 노래 좋네 아, 으르렁은 이거고 얘는 이거야, 아이구나 어, 진짜 이쁘다 어, 진짜 보니까 분위기가 진짜 베트남 사람들 너무 이쁘고 잘생겼어 아구 아. 오, 대박 샀다. 아, 아, 아. <목소리> 언니 키스신 좋아하잖아. 어머나. <목소리> <목소리> 오. 오, 뭔가 공중에 다 뜨는 것 같았어, <목소리> 방금. 어, 멋있다. 어, 아, 나 이제 진짜 팬데거 아니야? 나더굳들 되게 잘하는데? <목소리> 언니 팬해, 완전. 와, 나 근데 이런 아이돌 처음 봤어 베트남에서. 나도 나도. 그치? 아니 저번에 여자 아이돌이라고 해서 아. 나이아그 사람들 나 옛날에 봤어 베트남 음, 음, 처음 봤을 때. 네. 어2년 전에부터. 음, 맞아. 그 사람 말고는 그 사람들이 걸그룹 최초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러면 보이그룹 최초인가? 아 그런가? 아 원래 그룹이 많이 안 생기는구나. 희하곤 하던데. 어 인스프리랑 치키가 다시 나왔네 <웃음> 아 얘가 그니까 러 꿈을 꿔가지고 아까 전에 그 잘생긴 남자들이랑 막 데이트하고 그래가지고 아! 아이 부적이 좋은 거 같아가지고 막산 거지 아 아니다 아니다 처음에 부적을 썼는데 끝! 끝났다 근데 네. 처음에 부적을 썼잖아 그걸 썼는데 이제 자다가 꿈에서 막 엄청 멋진 남자들이 나오니까 티키에서 이걸 엄청 많이 사가지고 싹다 붙인 거지 그러니까. 그럼 어. 얼마나 더 좋을까? 그니까 러오 대박인데? 아, 그거 같은데 약간 우리 SNL에 어. 3분... 아 3분 여친 3분 남친? 어, 어. 약간 그거 같은데? <웃음> 어 맞아 아, 근데 맞아 근데 거기서는 약간 처음에 좋다가 끝날 때는좀 이상하잖아 아이 아, 맞아 나는 아, 근데 이런 꿈을 꾸본 적이 없어. 자다가 아까도 나 자다가 내가 오토바이나 뭐 자전거를 모는데 진짜 엄청 느리게 오 이렇게 해서 까먹어가지고 브레이크를 안 잡아가지고 누구 쳤단 말이야 살짝 진짜 이렇게 툭 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아 어, 아파 이러면 넘어지면서 나한테 막 병원비 물어내라고 꿈에서 그냥가고딱 깼는데 와 진짜 현실 아니다. 다행이다 그랬잖아.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까 꿈에서 언니 보러 오기 직전에 너무나 세상에 너무서전무 아, 근데, 근데 이 노래 되게 노래 음 메, 멜로디 좋은 것 같아. 어. 뮤비는 약간 치키랑 이니스프리가 자꾸 머릿속에 남긴 하는데 근데 아, 어. 그 정도는 괜찮아 왜냐? 다생겼어요아생겼어다 커버돼 <웃음> <웃음> 아줌만들 <제일> 다 커버돼 <웃음> 아줌마요어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진짜 근데 우리 너무 비슷한 거 같아 그치? 아니, 내가 좀뒤어 가야 될것 같아 <웃음> 아니야 깍다한 <웃음> 하인그인터넷지엠롱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매 같아 <웃음> 아 오케이 그러면 너무 잘했수어요아 벌써 7분이 지났네? 어머 나 이상해 어 거의 편집할 게 없을 것 같아 너무 언니 진짜 반응이 좋아서 오케이 담비 함미 담비 미리액션이 영상은 내마이 지아 타과 몬스타를 몬스타를 사용할 랩이브 바이 핫쏟 랩이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오오오오오오냐냐 Cảm ơn các bạn, nếu, nếu mình đã thích video này thì bấm subscribe, like và chuông đi Cảm ơn nhiều BTV.